한 번씩 세면대 청소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다 썼던 치약인데도 이렇게 해도 잘안 나오거든요 이런 치약라도 음, 잘라보면 정말 많은 치약이 들어있어요 특히 이 부분 있죠? 이 부분에 정말 많은 치약이 들어있으니까요 이렇게 잘라서 꼭 사용해주세요 음, 여행을 갔다가 이렇게 치약을 다 쓰고 왔는데요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큰 치약같은 것도 잘르면 엄청 많은 치약이 있으니까 꼭 버리지 마시고 세면대 청소 한번 하시고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올러가면서 닦아주시면 너무 다르게 이렇게 반짝반짝거리죠. 이 부분도 다 깨끗이 닦이면 수건으로 한번더 닦아주시거나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시면 어, 너무.